아침 일어나면 산한번 뛰고 점심에 언덕 왕복으로 뛰고 다시 저녁 해지기 전에 산한번더 뛰고 밴드 뗀게 조금 적응 됐는데 하체 점프 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힘을 상체로 가져가야겠다 밴드를 떼니 확실히 어깨에 걸리는 게 없다. 통증도 없다. <놀림> <놀림> <놀림> 야, 조그만 것도 되게 많이 먹는다. 아, 어, 둘이 다 먹었구나. 연니이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. 야, 야. 야, 자는 건가? 얼굴 한 번만, 얼굴 한 번만, 너 자니? 야. 아, 따랐다, 미안.